뭐 씨.. 뭐 시발? 너 지금 시발이라고 그랬냐 시발? 야, 경사, 경사, 경사! 경찰경찰좀 참자, 어? 그만해! 아, 야, 문 잡아! 문 잡으라고! 아니, 이거 안.. 와, 문 잡으라고! 뭐, 참아, 하루틀리나막 아, 하고 있잖아, 지금! 알았다고! 와 아, 진짜. 쌤! 니들 괜찮아? 쌤, 막아주시면 안 돼요? 나가라고요